안녕하세요.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암 김정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선생님, 제가 선생님이 궁합을 그렇게 잘 보신다고 하셔서 아 완전 잘 보지 궁합. 그래서 이번에도 궁합을 하나 가져왔는데 음. 한번 봐주세요. 음. 내가 궁합은 손 마음은 꼭 깨트려 보지, 깨트려 봐. <웃음> 남자분부터 올려드릴게요. 네. 이제 둘이를 이제 놓고 궁합을 보잖아, 그죠? 근데 궁합을 볼때이 사주도 있는 반면 최고 빨리 볼수 있는 거는 뭐냐면 사람 마음이거든. 에이. 그게 이 사람들이 현재에 취해 있는 마음을 보는 거야. 이 마음을 보면 남자에 대한, 남자의 마음,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여자를 놓고 보면 여자 마음은 지금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여자가 하가 많아 음? 하가 많고 불만이 많아 그리고 원망이 들어와 있어 원망 이 여자가 지금 현재의 마음을 놓고 네, 보면 네. 원망이란 말이야 원망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 남자가 있잖아 그지 음. 그러면이 남자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꺾였다고 말을 할수 있는 거고 이 남자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음. 그러면은 이 여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행복하지가 않는다는 뜻이야 이 지금 이 현재로 이 궁합은 둘이가 나쁘지는 않나 그지 네. 사주로 놓고 보면 궁합은 나쁘지는 않는데 근데 남자 마음을 또 이제 보면은 현재가 지금 사는 가정을볼수 있단 말이야. 그리고 과거지사에 어떻게 살았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. 사람 마음은 사람 마음을 보면 그게 다 나오는 거거든. 근데 지금 이 여자 마음을 놓고 보면 원망이야. 행복하다. 행복하다. 즐겁다.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적인 것보다는 이 사람은 지금 모든 게 슬퍼. 음... 슬퍼 슬프고 짜증도 많고 화도 많고 그리고 원망이라는 게딱 가지고 있잖아 가슴속에 마음속에 그지 원망이라는 단어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둘이는 관계가 좋은 관계는 아니지 그럼 이분들이 음.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. 이렇게 헤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? 지금 봤을 때는 이 원망이 가슴에 있잖아 그지? 원망이 가슴에 있는데 이게 참는 게 이제 어느 정도가 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년 그 다음 해그 다음에 가서는 둘이 가안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지 그게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간는 원망이잖아 아. 원망이잖아. 그렇게 사주를 놓고 보면, 사주가 1월 22일이고 8월 29일이잖아, 그지? 사주가 여자가 더 강해. 음. 여자가 더 강하, 강하단 말이야, 사주 자체가. 사주 자체가 강하면 성격도 강한 거거든. 그러면 절대로 남자한테 지는 성미가 없다는 거지. 지는 성미가 없기 때문에 남자를 무시를 하겠지, 그지? 존경심보다는 조금 어 무시를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, 그치? 그렇게 이 남자도 보니까 까칠한 사람인데 성격이 까칠하고 까칠하고 못된 성미란 말이야 남자가 남자가 까칠하고 못된 성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둘이는 매 네, 싸운다고 봐야지 엄청 싸운다고 봐야지 네 잘났네, 내 잘났네, 네 잘났네, 내네 잘났네 네네내 말이 맞네, 네 말이 맞네 나 무시해? 이러면서 끊임없이 싸우 싸운다고 봐야 되는 거야. 음. 그거 남자는 있잖아. 남자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 보잖아, 그렇지? 네. 남자 마음을 들여다 보면 이 남자는 있잖아. 아 어, 이게 나, 남자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? 남자는 있잖아. 어떻게 보면 어, 무시 당한다. 네. 무시 당한다. 자기를 좀 무시한다? 뭐 이런 게좀 많지. 그러면 이 둘이 많이 싸운다는 거지. 아, 여자가 남자를? 응. 엄청 싸운다고 봐야지.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, 이 남자는. 엄청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든 음.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자가 자꾸 말 한마디 한마디 기분 나쁜 말 해봐봐 좀 겁나 짜증나는 거지 뭐. 선생님 네. 보시기에 남자 모두 잘나응잘났는 사람이야 어. 굉장히 우월해 우월한 사람이야 근데 또 자기 자신이 또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잘나긴 잘났어 잘나긴 잘났는데 근데 어.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을 주면서 살면 좋은데 서로 간에 사랑보다는 좀 전쟁이지 전쟁 같아 이 집안은 좀 남자가 약간 혼자 늪에 좀 빠져있다 늪에 빠져있다 빠져 어, 혼자 빠졌다. 생각에 고립돼가지고 늪에 빠져있어 음. 음. 음. 빠져나오려면 본인이 그렇지 본인이 빠져나와야지 뭔가 자꾸 엉껌한데 있잖아 방 안에 박혀있는지 껌껌한데 혼자 막그 있는 걸로 보이거든 음. 그러면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 안하고 소통도 잘 안하고 어 가족 뭐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하고도 소통이 안돼 있고 그래 이 사람이 혼자만의 고립돼 있어 이 사람이 상처가 좀 많나 봐그 이분들 그러면은 올해 그 올해는 뭐 거의 끝나가는데 뭐 앞으로 일적으로는 어떤 것 같으세요? 일에는 큰 지장은 없는데 일에는 큰 지장이 없고 내년에는 좀 뭔가 일적으로는 조금 획기적인 일이 들어와 아, 일적으로는 남자분만 있어. 일은 내년 수에 들어가면 일은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 근데 지금은 이 사람 주저앉아 있어 주저앉아 있어 어디 꼼꼼한 데 있잖아 방 안에 뭔가 콕 박혀있는 걸로 보여 음그뭐 이거는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 남자가. 우울감에 가지고 있고.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고, 막 그런 거지. 자존감, 자존감, 자존감이 좀 낮아졌나? 우울, 우울감에, 마음의 병이 극도에 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. 정신, 정신 우울증을 먹고 있나? 우울증 약을 먹고 있나? 어, 정신병이 좀 많이 심하다. 지 말씀드리고 들어올게요. 음. 남자분은 배우 장동건 씨, 음. 그리고 여자분은 여자분도 배우 고상식. 장동건. 동건. 고소영. 음 그렇게 둘이가 이렇게 싸워 재키지 뭐. 뭐. 둘이 다 뒤가 잘났다고 생각? 사장님 <웃음> 이분들이 장동건 씨가 사생활이 되게 물란해가지고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지금, 아 직도 지금, 이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된 걸까요？그런 계기 때문에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게 더 화근이 된 걸까요？ 근데 여자는 없거든. 음. 어 외간 여자는 없거든. 음. 음. 현재를 말씀하시는. 거죠? 현재도 그렇고. 음. 음. 현재도 그렇고. 아. 과거에도 그렇게 몰란하지는 않았는 걸로 보이는데. 음. 음. 그, 그때가 뭐뭐 뭐 카톡 카톡이 뭐 잘못 터져가지고. 음.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솔직히 그뭐 기사나 뭐 이렇게 따로 없긴 했었어요. 뭐 그냥 이 부부가 그래도 잘 산다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공식에는 뭐 아예 뭐 지금 뭔가 좀 등을 좀 돌렸다고 해야 되나? 어 완전히 그랬잖아요. 지금 둘이가 음. 그그 뭐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. 아좀둘다 고집이 만만치 않아서 남자도 양보하는 고집이 아니고 이 여자도. 양보하는 고집이 아니. 근데 아까 그랬잖아 여자 마음을 보면 원망이 들어와있다고. 음. 원망이거든. 내가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게 꺾였다고 생각하거든. 그 꺾였다는 거는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는 거지. 그치?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는 건데 모든 게 자기의 꽃이 꺾여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이 남자를 원망하잖아. 여자가 남자를 원망하고 있으면 모든 게다 힘들거든. 회복되는 것도 힘들어. 근데 남자가 끊임없이 미안해 뭐 잘못했어 뭐 잘못을 안해도 무조건 남자라는 존재는 무조건 여자를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남자는 절대 그게 안돼 살가움이 없어 근데 본인이 뭔가 잘못을 응. 했는데 왜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한치 후, 후퇴가 없는 거지 양보가 없잖아 남자가 자기가 뭘 잘못을 해요? 잘못을 했다고 하지 이거거든 너무 잘난 사람들끼리 만드는데. 그렇지 잘났으니까 둘이 만났으니까 살 수는 있는건데 근데 살면서도 이게 고난이 많은거지 둘 전쟁이 엄청난거지 너무, 너무 서로 잘나서 어. 그런거지 근데 이 남자는 자기가 저게 없어 잘못한게 없대 아 어, 그정도구나 음. 그게 이둘 부부의 관계에서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거지 음. 다 한치 양보가 없잖아. 남자는 남자대로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잘못을 했다고 하는 거야. 이, 이건 거고. 이 여자는 어? 너를 만나서 내가 모든 게 불행해졌고 내가 너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도 꺾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원망이 들어가는 거고. 이분들 회복할 수 없으면 이혼하게 될까? 지금 이혼을 까지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계속 싸움이지. 그 아까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방 안에 자기만의 공간이 있나 봐 방이 거기 안에 막 갇혀 있어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 혼자 생활을 하는지 TV를 보고 사는지 그 안에 이렇게 공간에 있는 거야 가족끼리 왜 이렇게 있으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되잖아 그지 어울리는 게 전혀 안 보이거든. 음. 그러면 겉으로 보이게 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부부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 집안은 아니야 행복한 집안은 아니야 지금 내 눈에는 그렇게 비춰 그런 것이 진짜 다 가졌는데 진짜 <웃음> 너무 진짜 잘난 사람 근데 외고수잖아 이 남자가 피곤하지 여자는 그래도 자기가 다 갇혔으니까 내 여자를 아껴줘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더 이렇게 머리 쳐들고 있으니까 음 여자를 좀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래야 되는데 따뜻한 말도 해줘야 되잖아 그치 이 남자가 보기보다 틀리게 무뚝뚝하네 엄청 무뚝뚝한 남자야 살가움이 전혀 없어 애살스러운 게 없다고 그럼 여자는 좀 여자도 뭐 고소연금은 뭐 알아 주잖아 뭐 한가닥 했던 여자인데어 근데 자기 남자한테 사랑받아야 되는데 자기 남자한테 사랑 못 받고 있을게 네어 슬프지 뭐 여자는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잖아 남자한테 에휴 다 가져도 진짜 그, 외모까지 다 가져도 복에 겨웠네 이것들이것보보에 <웃음> 겨워서 지랄병 낳는거네 <웃음> 이것들이 <웃음> <웃음> 근데 남자가 병이 심하다. 마음의 병이 마음 병이 진짜 심하다 이 사람 고립돼 있어. 자기 생각에 고립돼 있어. 우울병이야. 우울증, 정신분열증. 음. 됐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